한다 아, 나나노익스강왜왜왜왜숨한 모시 아살것 같아 아 좋다 야 이게 뭔지 궁금해? 아 근데 이게 원래 조금 중량감이 좀 있어야지 조금 매이는 맛이 있는데 아, 탁탁 꽂히는 그 둔탁한 그 타격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아 아, 이게 사방 팔방에서 찍으니까 간지가 나네. 간다. 하나, 둘, 오, 셋, 음. 넷, 음. 다섯, 음. 다섯, 음. 다섯, 음. 다섯 음. 안 오 그... 보였어요, 지금? 아침 제 각도 보셨어요? 봤죠? 그대로 떨어지는, 그대로 떨어지는 느낌 봤어요? 탁 걸리는 그 느낌? 봤죠? 자꾸 왜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운동하고 나서? 아니! 가자, 해병대 정신으로 한번 가자. 그치! 그치! 이거 보여, 요이 각도 보여? 그대로, 그대로 측면으로 전달해야 되잖아. 그쵸? 어때? 죽인다. 뭐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죽인다. 그치! 야, 나, 그치! 그치. 그치? 오케이. 스무 개. 잘된것 같아. 어형한 아, 파도 한 이거. 아 역시 몬스터 지금 보충제 훔쳐 먹어요? 어, 뭐, 아금량급이랑 비슷하면 안 이러면 문제 있는 거라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웃음> 오. 후. 잡아. 아 근데 키비에서 좀 한다. 아나 노익스 강. <웃음> <웃음> 근데...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6, 아 마이너스 아니, 유, 아 마이너스, 아니, 60 아, 마이너스 60. 60이에요. 몸이 겁나 커 진짜. 보기가 다르게 또... 한치대 나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 제이스 짐에 살았는 줄 알아요. 뭐... 한치대 라인이 장난 아니죠? 또 몬스터즈 잠실의 이도경 씨. 아! 아 베지 빌더! 베지 빌더! 어우 야... 야... 야... 아 채먹고 힘이 그렇게 센건 저도 약간 좀... 존경스럽긴 해요. 아 근데 진짜... 구경이 형은 저도알거든요아 무지성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다 원리랑 방법이 있다니까. 아그 배운 게 얼마 많은데. 그렇죠. 박상민 그 형님. 아, 아, 아, 둘. 거대하죠. 하나. 아 좋다. 둘. 아이 순간만 이 순간만 참으면 돼. 여섯. 여섯. 제니씨 숨모욕 나오죠. 일곱. 여덟. 아 스포츠모드 켜요. 스물. 스포츠모드 키면 두개더 있어. 그렇지. 아 지금 가슴 어. 때문에. 확실히 좀 다르죠 보디빌더는? 근데 세트수를 진짜 많이 할 필요가 없이 횟수 하나에서 모든 걸 매겨요 알겠죠? 룩갱미 아이즈 그쑥 가버리는 건 뭐야? 아니 전좀몰하니까쑥 가버리는데 <웃음> 그렇지 가는 거야 가자 가 나. 하자오 이거지 둘아 자세 좋아 넷 아, 다섯 스포츠 먼저 켜야지 스포츠먼트 켜야지. 와. 여섯 아니, 씨, 숫자를 개판 세는데. 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숫자 뭐라고 했어? 그치. 아. 아, 씨. 그렇게 됐어. 아니, 고중량은 안 해요? 제본 컨디션 걸렸으면 지금 큰일 났다니까? 아니, 나. 난... 이러면 자세가 또 개판될 거 아니야? 한번 해봐. 던진다니까, 이러면? 어, 던지진 않네. 나 원래 이 무게로 하는데? 근데 어깨 왜 그래? 어, 저랑 아 지금 내추럴인 거아저 라이프 타임인데? 진짜로? 예. 네. 진 진짜 아닌 거 같은데? 아저 보통 몇년 했는데 체급이 똑같아요. 나 아. 벤토 오할때요 상태에서 뻗어지는 그 각도에서 그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일단 그건, 그건 내 아, 제네시스. 아, 아 그렇죠. 제네시스 9 버전이죠. 에쿠스? 아 좀. 일제, 일절만이에요. 일절만. 아 진짜. 간다.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어. 아, 그렇지. 본 컨디션 나오면 송기은 나오거든요. 이거 이거 나오거든요. <목소리> 오늘 접신이 안돼 아, 좀더 들어야지. 처음 해본 자세 이거. 네, 다섯. 그럼 여기서 걸어놓고 가야지. 이렇게. 그렇지. 후면은 이렇게. 후면은 수축만 있는 거야.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좋다. 그렇지. 꽂히자. 오, 꽂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 궤도가 나와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 근데 무게 좀 들어야 될것 같아. 아 이건 너무 가벼운데 이거는 <웃음> 근데. <너무> 가벼운.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열. 아, 아, 깐지났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각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어... 에휴, 여덟, 그치, 컷 컷, 컷, 컷, 어... 컷 그치 와, 좋다, 아, 잠깐만 지금 멋있는 척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아, 느낌 좋잖아, 아니, 느낌 좋잖아 <웃음> 느낌 좋아 아니, 제가 이게 이러고 있어도 이제 제모를 안 해가지고 쓱 <웃음> 하고 간판 이에 가서 아, <웃음> 아, 일단 푸시 다운해서 좀 아, 일단 갈구고 푸시 다운을 일단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갈군다고 갈겨야 돼, 운동은 갈긴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아 무게는 보고 꽂는 게 아니야 <웃음> 아, 보지 마라 보지 말고 있어 다른 데봐자 스탑 맺쳐자 얘들도 물고 오케이 나, 나, 나 여기 들어가잖아 이제 세팅되 있잖아 아 일단 좀 풀고 해야되 <웃음> 대충 꽂고 그렇죠 대충 감이 몇 킬로인지 몰라 나 몰라 100kg인지 20kg인지 10kg인지.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여기 특이하네. <웃음> 힘이 안 들어가. <웃음> 거짓말이. <웃음> 어, 좀. 다스 특이하네.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은데 힘이 안 들어가. 아, 진짜. 아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제가 원래 팔좀 중량 치는 편인데. 네. 저희 이제 한체대 스타일은 중량을 좀 다뤄주는 스타일이어서. 그치. 그대로 늘려줘야 돼. 그치. 그쵸, 알지. 엄지랑 검지 부분을 밖으로 좀 빼봐요. 이렇게. 주생세요 <웃음>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웃음> 김준호 선수보다 운동 잘해요? 아대 아, 선배님이라서 아두 운동만만 해야 되는데 제가 삼두는 좀쳐요 근데 진짜로 아 근데 피지크하면서 보디빌딩 포즈 잡고 있어 내년에 클래식 피지크 예정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건 피지크 아니에요? 맞아요 아 연습을 해야지 아니 왜안 했냐고 아, 한 채대 하나 아 잠깐만 아, 아, 아 오늘이 마지막인데 와 근데 진짜 너무 아파 직원 데리고 와요 직원 오반장 감당 가능해요? 네. 좀, 좀 치는데? 오반장 말요 오반장 안녕하세요. 놀이터에네 오반장이라고 보이지 티셔츠부터 일단 근본이네 <목소리> <금분이네. 목소리> 아 아, 근 아, 아데 아, 데근 아, 근아 근데 근데 근데 지데 근데 근데 근지 근데 근지 근데 근지 근데 근지근 멈추지 마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들어가. 그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치, 그치, 그치, 그만해. 충분 충분해. 그만하라고 그만 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 보여줄게. 아, 오버헤드. 갈게 갈게요. 어, 둘. 잠시 좀 다른. 다르... 아. 잠깐만, 잠깐만 하고 있어봐요. 일어나. 다리 펴. 무릎 펴. 손 앞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위로 보내야 돼. 내리고. 아눈 떠! 내리고 위로 보내, 위로. 하나. 그치. 눈 그치. 눈 떠야지, 눈 떠야지. 둘. 아이, 센스가 떠야지. 없어. 저쪽 떠서 보고 떠서. 해야지. 저쪽 보고 해야지. 아, 눈 떠야지. 눈 떠. 자, 넷. <웃음> 다섯. 그치. 여섯. 잠깐만요. 아, 잘한다, 운동. 일곱. 그, 여기를 찍어주세요,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엉덩이 골 사이에 도르레를 끼우면은 몸 보정이 잘 되는 거약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오반장님은 이게 <웃음> 오늘 운동 재밌네요 아,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하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어땠어요 저랑 같이 운동하면서 오늘? 아, 좀 실망감 약간 커요 제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미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집에 걸어갔지 지금 기강 내가 잡아줘야 되니까 자 오늘 일단은 제가 느낀 점몇개 말씀드릴게요 운동할 때 카운트 숫자 집착하지 않기 그어뭐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무게 안에서 최대한 늘려주고 쪼여주고 그렇죠 세 번째 앞에에는 나만의 공간 아파야 돼 진짜 나 혼자 지옥에 있어야 돼그 그 쾌감을 느껴야 돼그 접신돼야 된다니까 Q&A를 이제 갖고 왔는데 루엑스 최대 몇 스크 거짓 거말 없이 최대 네 스크 최대 네 스크 한 번에 예. 네. 자 주먹이 쓸데없이 빠른데 비결 좀 주먹이 빨라요 누구 좀 쳤나 아, 이것도 네 이것도 약간 가슴이 아니었으면 이리 리스 거기 많이 나와서 네. 그 형들한테 공유하고 있거든요. 아. <웃음> 어... 스에게 <웃음> 어, 그래. <룩> 연애란 <웃음> 아, 네, 네. 아. 자 여기까지 오늘 아. Q&A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타자를 지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참고로 저희가 이제 등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추우담이라고 이제 또제 구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제 영역이거든요 아... 내가 일단 말이 너무 많아요 그 형은 등산이 네. 이렇던데 아... 그렇지. 귀여워요. 스포츠 <웃음> 모델이잖아. 아 등이 진짜 약간 뚫고 나왔어요, 그냥 약간. 그거 배워보고 싶어. 케이블 시티드로에서 시트 시티드 케이블로에서 우 이거 빠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지빠져 생긴 아, 거. 그거 배워. 네, 아, 궁금하더라고. 어, 저도 배우긴 보자. 했거든요. 네. 한번 가봐. 아아 그거는 우리 다음 주 다음 주 추이당 선수 만나가지고 직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뻐. 토달지 마. 지금까지 몬스터즈었습니다 <웃음> 이뻐. 이러고 딱 끝.